네, listen and talk to 봅시다 What are you reading, Gina? 뭐 읽고 있니? The novel Life of Pi It's a story of a boy and a tiger 여기 콤마는 동격이에요 Life of Pi라는 Pi의 생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어 I'm reading 이생략됐죠 I'm reading the novel Life of Pi 그것은 Australia, 모모에 대한 이야기야 a boy and a tiger 한 소년과 한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야 이 영화 있었어요. It's a good, it's a great book. 아, 되게 훌륭한 책이지. 그니까 러 얘도, 스토, 책을 봤다는 얘기인가? 그죠? 예. 이것만 봐도 알수 있는데, 뒤에 더 나와 있어요. I've seen the movie of it too. 자, I've seen, 현재 완료인데, too. 영화도 본 적이 있어. 라고 했다는 건 책을 이미 읽었다는 거지. 남자애는요. I've seen the movie of it too. I prefer the movie to the novel. 자, 나는 영화를 더 좋아해 뭐 보다 보다라는 표현할때 prefer는 to를 씁니다 예, 비교급은 원래 den을 쓰죠 자 이건 어떤 표현이랑 똑같냐면 I like the movie better than the novel 이거랑 똑같아요 예, I like the movie better than the novel 그니까 러 소설보다는 영화가 더 좋더라 이런 말이지 음, B보다 A가 더 좋아라는 표현을 Prefer A to B 이렇게 하기도 하고 Like라는 동사 쓰면 네, Better t h 쓰면 되죠. I prefer the movie to the novel. 소설보다 영화가 더난 좋았어. 진짜? Why do you like it better? 왜 그러면 그걸 더 좋아냐? 그래서 그것은 영화겠죠? 그럼 넌왜더 영화가 좋은데? The scenes are very beautiful. Oh, 장면, 장면들, 장면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And the tiger looks so real. Looks는 이 형식 동사고, 예, 간, 그 감각 동사로 뒤에 형용사를 쓰죠. 진짜, 정말 진짜 같더라. So real. 아주 진짜 같 같이 보여. 보이거든. 그 영화가 더 마음에 드는 이유예요. 그, 진화는 소설을 읽고 있고, 어, 남자애는 음, 소설도 읽었고, 영화도 봤어요. 근데 소설을 더 좋아해? 물어보지 자 여기 요거 알아둬야죠? 왜? 왜? 왜? 여기 이유가 나오니까 음.. 음. 그 다음 두번째 Have you listened to j a n n s new song, Girlfriend? Jane이라는 음, 가수가 있나봐 Jane의 새로운 노래 Girlfriend 역시 동격 이거하고 이거는 Girlfriend이라는 새로운 노래를 들어봤니? 예. Have you? listen to 음런지 알려줘 yeah it's really cool 야 정말 쿨해 쿨하다는 것은 멋있다 뭐 훌륭하다 이런 얘기지 진짜 멋있는데 조, 좋단 표현이죠 the guitar part is great 특히 기타 부분이 나는 좋아 there is also a dance version on the song in the album 자 나뉘어지네요 댄스 버전도 있어. On the song 그 노래에 대한, 대한. In the album 그 앨범에. 예, 그 앨범에는 춤 버전도 있어. 그 노래에 대한. 음, 그 노래에 있는 노래. 아니 이게 그 앨범에 있는 노래에 대한 춤 버전도 있어. I've listened to it. 나도 들어본 적이 있지. 예, 역시 여기 뭐가 나왔죠? 음, 현재 말료 나왔어. I've listened. Have a pity. To it. 나도 들어봤는데 i prefer 이제 핵심이야. 하지만 나는 the guitar version이 더 좋아. to the dance version보다. it matches her better. 자, 나는 기타 버전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prefer에는 뒤 to를 쓴다 했죠? 뭐 뭐보다. 근데 matches 이때 matches는 어울린다는 소리예요? 뭐해 그녀의 목소리에도 잘 어울려. 왜는 음 좋아하는 부분이 목소리 때문에 춤 버전보다 기타 버전이 좋단 얘기죠. 자, 다음. I saw an interesting painting in an art book. Uh, look at this. 자, 나는 재밌는 그림을 한 미술책에서 봤다. 이거 봐. Wow, it looks like Da Vinci m o n a l i s a Looks 에 명사가 나오기 위해서 like를 쓰는 거죠. Da 어, Vinci의 m u n a l i a 같은데,처럼 보이는데, Actually, 사실은 말이야, it's not l i s t by, 누구에 의한 거냐면, 누가 그린 거냐면, Fernando v t e r o 보통 우리 Mona 하면은, Leonardo 거를 떠올리는데, 이것은 Fernando v t e r o 거에요. Which do you prefer?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죠? Which do you prefer A or B? 이 A, 그, 러니까둘 중에 어느 게더 좋으냐 물어볼 때는, or라는 음을 써서, AB 중에 어느 게더 좋아. 즉, 다빈치 i n c 자 m o r 뭐, Fernando b o t e 이렇게 한 거겠죠? 둘 중에 어느 게더 좋니? Which do you prefer? I prefer Da v to b o t 예, 다빈치 i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다빈치 i n c i s m l i s has an interesting smile. 왜? 아주 흥미로운 미소가 있어. How are you?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I prefer Botero to Da v 얘는 보테로키여자애는보테로키도 보태룩기, 좋은 거야. His m l 예, 여기에서 문화리 자는 되게 귀엽고, elegant m o d e r 예, 현대적인 것처럼 보여. 현대적인, 현대적으로 보여. modern이 형용사라는 얘기죠. 예, 명사라면 like가 필요한 텐데, 현대적인 이라 명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미술책에서 어쩌로의 면할리자를 발견을 해가지고, 예, 남자한테 보여주면서 서로 의견을 얘기하는 중, 음. 잘 익혀둡시다. 자, 여기서 또 우리 공부 하나 하고 갈까요? 예, 이첫 번째 대화에서. Gina is reading the novel Life of Pi. The boy thinks that t h e s is a very beautiful novel Life of Pi. The girl has never listened to the s i n g e r friend. The boy thinks that the guitar version matches the singer's voice. 예, TFTF 해봐요? 답. 확인. 음, TFFT. 그죠 Down. 네 이거는 일단 이런 내용의 질문을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거지. What is the novel Life of Pi about? 네 아까 뭐랬죠? 음, mm. about a boy and a tiger. Why does the boy prefer the movie to the novel? 예, 네, 왜 영화를 더좋아한는지 yeah, The s c e n e r is beautiful. 그 다음에 the tiger looks surreal. What songs are b o y i n d the girl talking about? 음... 이... 여자 남자들은 뭐에... 어떤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 누구의 노래였어? Jane's song girlfriend Why does the boy prefer the guitar version to dance versions? This version? d a n c e version 그니까 러남자가 기타버전을 왜더 좋아해? 예, 정답 확인 확인하고 가세요 네... 어려운 게 있나? 예, 이거는 왜 라고 물었으니까. It's because he thinks, 뭐 이런 거 필요도 사실 안 써도 되지만,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The s i i n e s a very d i f f friend. The tiger looks real. 예, 여기가 핵심이고요. They're talking o u t j a e News, non-girlfriend. 자, 여기도 마찬가지. 왜? The Because he thinks, 여기도 사실 필요 없지만, 기타 버전 matches the j a g e s News better. 예, 댄스 버전보다 기타 버전을 더 좋아했었어. 네, 두 번째 대화에서 The Girls' a w t e h e a v t i n c m i h e g i l m n y i s m i s o n i s a i n t a n a o r t o m o n t o n g i s m n i t s t h e i s a m n i s m o n t a m n t a n i s n i s a m s o n i s m i n e r i t s a m o n e i t s a m o n t r i t s m n g s m o i t s m o n i t s m o n t h e i g t is m i s t i t s o n t t n i n i s m o i s n n t o o m o n i t s m o n i t s m 그리고 얘는 음. 자그 다음에 에이. 자 w h a t Monalisa did girls in an art book? 예, 아트북의, 이 여자애가 아트북에서 봤다는 건 누구의 문화리졌어요 예, Butter's m 었 n a l i s 고 w h o e s t e boy prefer? 남자애는 Da Vinci o n a l s a or b u t 아까 했죠 A or B 중에 어느 걸더 좋아했죠 예, Prefer Da Vinci's m o n a l i To u r Why does the girl prefer Wuther's Mona Lisa to Da Vinci's? 자, 그럼 여자애는 왜 Wuther's Mona Lisa 더 좋아했지? e cute, 그리고 looks modern. 그걸 문장으로 만들면 되겠지? 자, 정답 확인하고 갑시다. He saw Fernando Wuther's Mona Lisa. 답은 요 정도인데, 뭐, 저 동사 여기 Garci 했으니까, she saw. 이렇게 하면 되구요. 그 다음, he prefers, 현재를 물어보니까, prefers to Da Vinci's Mona Lisa. 자왜 여자는 보트를 줬지? It's because 여기 대시 생략된 거 she thinks. 아 it's it's because she thinks that 이렇게 여기 대시 생략된는데 중요한 건 이쪽이죠. The church l o n k s old, but it looks modern. 었죠